쌤, 쌤, 친구들 안녕. 오늘은 6 더하기 7은 13의 운주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머리 꼬리에 알려드렸죠. 자, 먼저 털어보고요. 자, 6에 대한 머리는 5고요. 꼬리는 1이라고 랬어요 자, 그럼 8에 대한 머리는 얼마일까요? 네, 5고 꼬리는 3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6과 7에 대한 운주법 해보겠습니다. 먼저 6을 더해보겠습니다. 네, 6 위아래 동시에 하는 거 아, 아, 알죠? 자, 그 다음에 7을 해보겠습니다. 더하기 7, 7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3밖에 안 남아있어요. 숫자가 그쵸? 3밖에 안 남아있을 땐 일단 더할 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립니다. 네, 앞자리 올리고 7, 5가 내려왔죠? 그럼 머리꼬리를 활용해주면 돼요. 그럼 7에 대한 꼬리는 얼마죠? 네, 2입니다. 그럼 2를 5와 동시에 올려주세요. 그럼 얼마죠? 13.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6에다가 7을 더하려고 해요. 자, 더할 수 없을 때 앞자리 올리고 3밖에 안 남았으니까 7을 더할 거예요. 5가 내려왔죠? 7에 대한 꼬리가 얼마죠? 2.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시에. 그래서 답이 13입니다. 네, 이 머리꼬리 운주법 정확히 알면요. 재밌는 게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 어 먼저 해보겠습니다 털고 5를 놓습니다 자 여기에서 <웃음>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은 은주법 할때 주의하란 뜻이에요. 제가 모든 운주법을 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운주법만 정확히 연습하면요. 훨씬 쉽고 재미있을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털고, 먼저 5를 놓겠습니다. 5, 7을 놓을 거예요. 자, 7을 놓으려는데, 여기 4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에 올리고, 자, 5가 내려온 상태에서 7의 꼬리가 얼마죠? 2죠? 네, 동시에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2를 더해주세요. 그 다음에 7, 자, 5가 남았어요. 근데 보세요. 더할 수가 없네요. 5밖에 없어서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에 올리고 보수 3 빼주고 <웃음> 다음 4를 하겠습니다. 자, 아래는 3밖에 없고 위에 5가 있어요. 합이 8이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5를 활용하면 되죠. 5의 5회자? 짝 4에서 5의 짝이 얼마죠? 1이죠. 네, 그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 그대로 놓아주면 됩니다. 3 그 다음에 8자8 인데 밑에 1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얼마죠 답이 36입니다 예 다시 다음 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너무 양을 많이 했나보네요 자 다음 이렇게 올리고 살게요 자 먼저 9를 놓습니다 두번째 그 다음, 1을 놓습니다.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 다음, 4를 놓습니다. 자, 4를 놓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 3밖에 안 남았죠? 5를 활용해주면 되죠? 살짝 1 내려주고요. 다음, 7을 놓겠습니다.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5가 내려왔으니까 머리, 꼬리, 꼬리, 7에 대한 꼬리. 네. 다음, 3을 놓겠습니다. 3 자, 여긴 2밖에 없네요. 그럼 5를 활용해주면 되죠? 3의째 얼마죠? 2를 내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6, 4밖에 안 남았어요. 5는 내려왔고, 그럼 어떻게 하죠? 네, 맞습니다. 앞자리에 올리고 머리꼬리 6, 6에 대한 꼬리 1이죠? 네, 그리고 7, 7은 그대로 더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7 그대로, 놓고. 네, 답이 얼마죠? 네, 38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세번째5그 다음 6자 더할 수 없을 땐 4밖에 안남았어 일단 앞자리 올리고 6에 대한 꼬리 1 올려 주지요 자 다음 또6 6 그대로 더하면 돼요그 다음에 7자 2밖에 안 남았네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자7 7에 대한 꼬리 얼마죠 2 네, 그대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1 자, 여기 놓을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5가 남았네요. 1의 짝은 얼마죠? 4. 맞습니다. 그 다음, 3. 그대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6을 놓을 거예요. 자, 더할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5가 내려왔네요. 6에 대한 꼴이 얼마? 1. 올려주세요. 얼마? 네, 34가 됐습니다. 네, 됐죠? 자, 다음.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8 놓습니다. 8그 다음에 6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6에 대한 꼴이 얼마죠? 네. 1 올려주고요. 다음 2 자, 5가 남았네요. 2에 짝3그 다음에 7 자, 3밖에 안 남았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5가 내려왔으니까 7에 대한 꼴이 얼마? 2 올려줍니다. 자그 다음에 4 자, 6이 남았네요. 그럼 5를 하려면 5를 활용하면 되죠. 살짝 1 내려주고요. 자 다음 9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다 보수 빼주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7 어떻게 넣나 봅시다. 3밖에 안 남았으면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5가 내려왔죠. 7에 대한 꼴이 얼마? 2 올려주니까 답이 43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문제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1을 놓습니다. 네, 2. 그 다음 3. 자, 5의짝2 내리고요. 그 다음에 6을 놓습니다. 앞자리 올리고, 6에 대한 꼬리 1. 그 다음 4. 자, 3밖에 안남았죠 5를 활용하면 돼요. 4에 짝1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7. 앞자리 올리고, 5가 내려왔으니까 꼬리. 네. 그 다음에 6. 그대로 놓을 수 있죠. 6. 다음. 칼 어떻게 할까요?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답이 얼마 네, 36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6과 7에 대한 운주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걸 정확히 알면 은요 쉬워야 뭐든지.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6을 먼저 넣을게요. 6을 놨습니다 7을 넣을 거예요. 7을 넣으려는데 3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러니까 더할 수가 없죠.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줘야 되는데, 여기서 뺄 수가 없어요. 6에서 빼주면 되긴 하는데, 머리꼬리, 5가 내려왔을 때는 머리꼬리 활용하면 되니까, 7에 대한 꼬리는 2죠. 네, 그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그러니까 13이 됐어요. 다시 한번. 6에다가 7을 더할 때,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에 올리고, 5가 내려왔으니까, 7에 대한 꼬리 얼마죠? 2, 2를 동시에 올려주면 됩니다. 위아래 할 때는 동시 말씀드렸죠 네 오늘 배운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거다 중요하긴 한데 특히 5회 짝할때 그리고 6 7 8 9를할때 굉장히 어려워 하고 여기가 첫번째 주산에서 오는 첫번째 곡이에요 보습 배울 땐참 재미있었을 거예요자 친구들 요 부분 정확히 잘 익혀 놓고요 제가 그러면은 곱셈도 배우고 나눗셈도 배우고 할거예요 곱셈 나눗셈 배우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또 요즘 어 블로그도 새로 만들었거든요 어좀 어려운 부분은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 블로그에도 설명되어 있으니까 블로그도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